이처럼 198건의 인생개혁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. 지속적, 아...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데이터선법, 수로공개법, 경제훈련 및투자수치연장 대처 투자법외국인투자수치법 국가군용발전 및, 투자 투자 국가 및 지방공권을 지방 위한 지방외과일리안법, 군용발전특별법,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상법, 소상공인의 정책의 통일성 및 책임성, 소상공인 기본법, 드디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수립을 할수 있는 청년기본법도 그렇게 분기를 투과했습니다. 아, 저 또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는데요 제가 발의한 때로부터 마치더라도 2년 6개월만의 일입니다. 이제 정부의 정책에 청년의 의견이 더 쉽게 반영될 수 있고 더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자유장은 청년기본법을 제1호 단면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법안을 필리더스터의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어제의 경우에는 국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. 과연 청년기본법을 대하는 데 있어 진정성이 있었는지 복고 싶습니다. 자영업장이 청년을 진정으로 법정한다면 최소한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바랍니다.